네, 안녕하세요. 코스모스 악기 심의원점입니다. 오늘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 아주 귀하신 피아니스트가 방문해 주셨습니다. 피아니스트 강소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강소연 선생님께 사웨이 패밀리 브랜드인 보스피아에 대해서 연주 및 시연을 하신 후 품평을 듣겠습니다. 선생님, 연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보스턴 피아노를 연주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? 짧게 이렇게 쳐본 적은 있는데 아예 이렇게 그래도 조금 길게 연주한 건 처음인데요 너무 소리가 따뜻하고 그리고 이 소리가 마치 스타이웨이 같이 좀 느껴졌거든요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스턴 피아노는 스타이웨이 디자인과 스타이웨이 DNA를 가지고 만든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타이웨이와 거의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느낌은? 뭐랄까 좀 울림이 깊다고 해야 될까요? 역시 피아니시스이군요. 울림 깊다는 말은 보승 피아노가 다른 메이커의 피아노보다 사운드 보드의 면적이 넓습니다. 그래서 울림이 더 풍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소리가 고음부인 더 맑으면서 또 저음의 그 울림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네, 역시 지 니어 스피아니스입니다. 스타웨이3 3 가지 특장점을 이 보스턴 피아노에 그대로 접목해서 만들고 있고요. 그러면 스타웨이랑 비슷한데 조금 가격 면에서 조금 저렴한가요? 일반적으로 스타일의 명품이다 보니까 아무나 살수 없는 편아입니다 꿈의 피아노죠 그래서 스타인회사에서 서브 브랜드로 만든 게 보스턴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다고 볼수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은살수 있는 가격대로 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모사키 스타인 갤러리에 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강선생님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할수 없이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? 한번 보요. <웃음> 자주 불러주세요.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자주 모셔서 이런 좋은 연주를 또 듣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